전투를 준비해라, 영들이여. 빗단을 새롭게 만든다. 적을 상대할준비를했는가 대구 말고. 그건 기본이지. 가자.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. 오. 4, 3 2 1 전투를 시작한일 차표를 뽑을 시간이고 자연을 위협. 하 스피 맞섰습니다. 결국은 모두 자연 뭐, 저게 뭐, 저게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구나. 법을 모르느냐. 끝지 않았다. 그러지. 풀 죽은 적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구나. 선택해. 좋아. 부 잘했어. 아주 잘했다. 맞정찰병이보고하라이언스가 우리 전사들포로 붙잡고 있다 <목소리> 양 진영 모두 포로를 데리고 있는 것 같군 우리 포로들을 감시한 면서바이언스의 <목소리> 포로 수용소를 점령하시오 <목소리> 어허라 적의 모습을 보니듯, 너무 을 열려면 좋겠구나. 시간이 걸릴거요. 잘 살피시오. 특성. 하, 대하기도용소의 <웃음> 공제권을 이 No, l i o n 에 e 서쫓아내 n i s 반대하긴 마시 벌써 강해진는중이패적을 쪼개서 침입자 어디 재미있는 일이라 나 네, 참막 우리 늑대 기병대가 수륙의 전투를 치르고자 하는 것 안경의 때가 어, 왔어 특성을 선택해라 어? 요긴 하겠는데? 로파르 오갈! 다시 잘한다 자연을 위해잘 <웃음> 처치했다 결국은 모두 자연이 수패자들 쪽에서 지금 저기 모습을 보니 너무 좋다. 무무럭자라을전하하고 자연을 위 적을 처치했다 적을 처치했다 훌륭하다 큼직한 시종 니언킬 그래 네 주인의 뜻을 받들어라 흘죽은 적의 모습을 보는게 학살의 시작 피마스터 라이언스가 또 다른 로를 데리고 누구도 오크를 가둘 수 없다는 걸보여주시오 아주 흥 o 롭군 올라현스의 고로 수용소를 <놀람> 점령하고 우리 전사들을 풀어주시오. 적을 쫓겠다. 창맛을 봐라. <놀람> 어디 재는 재미있는... 다시 자란다. 그들에게 한수 제대로 가르쳐 주니허바람을 허니, 일으키자. 저와 신 ц е u r 을처야했다 w z